소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유니콘 마을을 꾸며볼 거예요 오 유니콘 완전 좋아해 아무것도 없죠 걱정 마세요 뒤에 아이템 책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템 책으로 마을을 꾸미면 돼요. 여기 아이템 층에 뭐가 있는지 일단 볼까요? 열어보면 여러 개가 보이죠? 유니콘들은 3마인데 너무 예뻐요. 그리 다음에 아주아주 예쁘고 아주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빨리 꾸미러 가볼까요? 내렛까 고! 이제 꾸미기를 시작해볼게요. 일단, 나무, 나무. 나무를 톡. 나무를 톡. 어, 여기 두 개나 있네. 이렇게 벤치가 탁. 탁, 탁 해놓고, 바로 거기에서 마시는 차를 마실 수있 이게 너무 많아서 고민 너무 돼요이 어... 구동들 이런데 동실동실 떠있게 해주고 여기 있는 것도 멍실멍실 여기는 벤치 말고 꽃이 있는데 내려와서 꽃이 똥똥이 있게. 봉실몰실된게 이쪽이 얘는 얘 말고 얘가 봉실몰실네 얘는 여기 벤치는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아이스크림 파티를 해놓자 여기 빵집도 가도 옆에 있어야 겠잖 아무도든 아무데나 씹바줄게 음, 이거는 여기 말고 분수대 여기다가 넣어볼까? 그다음에 여기 가게를 여기, 고, 이게 또 가게 고. 케이크상 케이크. 뭐 근데 너무 올라갔네 그래도 올라가도 괜찮나? 어, 이제 다 꾸면. 주민 가지고 놀 수도 있다고 유니콘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염귀염 완성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들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유니 유니 유니 슈슈우 어디 차마시자 그대 그대 참아시자 이제 초코 먹으러 갈래 좋아 슈 초코 엄청 맛있다 아이스크림 다 먹자 역시 이건 맛있어 안녕 안녕 우리야 오랜만에 본데소원아 예쁘게 마을을 꾸며줘서 고마워 마을이 엄청나게 예뻐졌어 <웃음> 정말 마음에 드더 이 마을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다음은 엄마가 만드는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다 가볼까요? 싱싱싱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빨리빨리 가자! וס <-assy> <inter> <unpleasant> <motorcycle and lira> Bye. Okay. <laughs> you <laughs> Thank <laughs> you. you <music>